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지섭, 불륜으로 벼랑 끝에 본적 없는 새로운 소간지 배우 소지섭이 불륜으로 벼랑 끝에 섰다. 위태롭게 서 있는 그의 얼굴은 새롭다. 소간지라는 별명을 가진 소지섭에게 이런 얼굴이 있었다니. 소지섭은 2018년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와 드라마의 뒤에 페리우스로 관객, 시청자와 만났다. 그는 내 뒤에 페이오스로 데뷔 23년 만에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어 2020년 4월 1 7에 영화 방송인 출신 좋은정과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열애를 인정한 뒤 사랑을 기워오다 혼인신고를 했으며 직계 가족들을 모시고 소규모로 결혼식을 치렀다. 성대한 결혼식 대신 굿내이버스에 5천만 원을 기부하며 운정을 나눴다. 결혼 후 조용했던 소지섭은 2022년 여름대작회계 플러스인 감독 최동훈 일부러 관객과 만났다. 5개월 만에 또 다른 작품인 자백, 감독은 종섭으로 돌아왔다. 자백은 밀실살인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된 유망한 사업가 유민호, 소지섭 역, 와 그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승률 100% 변호사 양신의 김윤진 역, 다 숨겨진 사건의 종각을 맞춰나가며 벌어지는 이야기. 극중소지섭은 유민호 역을 맡았다. 유민호는 밀실살인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된 유망한 사업가다.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김세휘, 나나역, 밀실살인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받아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이를 위기에 놓인 인물. 사실 자백은 2020년 촬영을 끝낸 작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2년 만에 개봉했다.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소지섭은 자백을 찍을 때 열애설이 났고 결혼 전에 촬영이 끝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소지섭은 정말 억울한 얼굴로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주장한다. 유망한 사업가로 당당한 모습도 잠시 불안하면서도 억울하고 분노가 섞였지만 180도 달라진 절실함을 호소하는 얼굴로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소지섭 역시 본인의 얼굴에 대해 낯설다고 했다. 배우로서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그는 악역은 아닌데 사연이 있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운 캐릭터라고 말했다. 소지섭이 말한 잘못 끈첫 단추는 바로 그중 나나와의 불륜이다. 소지섭이 연기한 유민호는 재벌가의 자녀와 결혼했지만 김세희와는 부적절한 관계였다. 유민호는 아내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가족 별장에서 김세희와 시간을 보낸다. 또 어떻하지 못한 사이기에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셈. 음. 이에 대해 소지섭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소지섭은 자백 속에서 대사가 적다. 원래의 대사도 많은 리딕을 통해 다 거둬냈다고. 모든 걸리를 위기에 저한 윤민호를 자신만의 매력으로 그려냈다. 한 얼굴에 여러 가지의 표정을 지은 것. 또한 한정된 공간에서 치열하게 대결하는 모습을 선보여 쫀쫀한 서수 펜스 스릴러의 세계로 인도한다 소지섭이 아닌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유민호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 끝까지 봐야만 할수 있는 소지섭의 본적 없는 얼굴은 관객에게 차근차근 퍼즐을 맞춰가는 선물을 전달한다 다만 소지섭은 낯선 내 모습을 봤다는 건 나의 기준이다 관객도 이렇게 봐주길 바란다기보다 영화 전체를 추리하듯이 보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